세상에 수많은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어, 영화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 피규어부터 유명인들과 똑같이 만든 피규어 어, 혹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만든 피규어 어, 게임의 캐릭터의 피규어 등 다양하게 있죠 그만큼 피규어를 모으는 이유도 의미가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피규어들이 움직인다면 어쩔 것 같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내가 진열한 피규어들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 95년도에 디즈니에서 개봉한 토이스토리가 떠오르긴 합니다 자 피규어가 움직인다 이런 참신한 생각을 가진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입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CBT가 있었기에 체험해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니어스는 중국의 빌리빌리에서 운영하게 될 게임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퍼니싱 그레일레이 분도 빌리빌리에서 운영하게 됐는데 한국 서브 출시 후 글로벌 서버가 연달아 출시하면서 패키지 부분에선 한국선만 더 비싼 후구 테스트가 되는 그런 참사가 있었죠 미니어스 또한 일본 서버가 지금 열려있는 상태고 빠르면 9월달에 한국 서버가 열릴 예정입니다 빌리빌리에서 여러 장르의 게임을 잘 만들어내는데 항상 운영면에서 만족스럽지가 않아 길게 해본 게임은 없는데 과연 이번 게임은 운영을 잘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게임의 세계관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만 세상에 나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이 피규어들은 말도 할수 있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며 완전 사람처럼 행동하죠. 어느 날 주인공이 자신의 피규어들이 움직이는 걸 목격하게 되고 피규어들만의 규칙인 인간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피규어들과의 일상을 보내면서 조금씩 피규어들의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세상은 엄청 큰 세계였고 유일하게 피규어와 대화되는 주인공 그리고 그 피규어들의 중심으로 다양한 에피소드가 진행됩니다 어, 그 중에 갈리국 가입시험이라는 이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 대충 이야기의 흐름은 자신의 피규어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미션 수행한다는 것과 어떻게 피규어들이 움직이는 세상이 있는지 이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영상 컷신이 있는데 어, 인게임의 그래픽이 아닌 동영상 재생으로 나오는 점에서 화질이 좀안 좋아지더라구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피규어라고 해도 게임인데 표정 좀 움직이지 말이야 게임의 장르는 방치형 수집 투집 RPG 수집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피규어들을 키워야 하는데 어, 다른 게임과 다르게 원소가 아닌 피규어 제조사의 브랜드로 속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원소 상성들의 배열처럼 되어 있네요 스노우가든과 아홉번째 밤이 두개가 탑게임의 빛속성과 어둠속성으로 보이고 다른 새 브랜드보다는 얻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벤트 뽑기권으로 이렇게 브랜드별로 픽업 뽑기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 피규어 말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피규어 컨셉에 맞게 뽑기가 아니, 피규어 주문이라고 불리는 것도 재밌었는데 더 뽑기 연출도 피규어 박스에서 하나씩 꺼내는 그런 연출을 사용했습니다. 계속된 정찰 모드. 용이 구름과 비를 얻게 되면 연못에만 머. 먹... 제가 많이 플레이를 안해봐서 디스테이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초반부분은 방치형답게 플레이어는 딱히 할게 없었습니다 피규어들 배열해주고 그냥 게임 스타트하면 알아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던전 반복 형식이 아니라 방치형이다 보니 스테이지 클리어는 한 번만 하면 끝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CBT다 보니까 재화도 많이 주고 해서 어, 랩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식 오프 때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어, 그렇다면 뭐가 주 메인인가 했더니 이 오프라인 보상이라고 해서 메인화면에 계속해서 피규어들이 사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 이게 방치 사장이었던 겁니다. 어, 딱히 접속하지 않아도 이 보상은 누적으로 쌓이고 있어서 라이트하게 즐기기엔 좋아 보입니다. 스테이지를 많이 밀수록 보상이 커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메인 미션을 미는 게 주요 목표가 아닐까 싶네요. 그외 서브 콘텐츠로 탑 형태의 스테이지 클리어가 있는데 뭐 이거는 주어진 피규어를 잘 활용해서 클리어해야 합니다 세 가지 미션이 있고 별세 개를 달성할 때 많은 보상을 받는 형식이죠 어 중간에 미션 중에 뭐 1초만에 클리어하는 게 있는데 어, 이건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클리어하지는 모르겠어요. 어, 시작 후에 기본 공격과 뭐 스킬까지 어, 최소 5초 이상은 걸리는데 1초 만에 클리어라. 이 부분은 수장권을 써서 완료하는 건가? 하우징 시스템도 존재하는데 어, 기존의 다른 게임들의 방 꾸미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피규어다 보니까 방 한쪽에 피규어 진열장을 꾸미는 게 하우징으로 되어 있네요. 함께 벽면을 정리해봐요. 써서 진열장을 관리하면 쾌적도를 높일 수 있어요 해보세요 생각보다 특별한 컨텐츠는 없어 보였고 말 그대로 피규어라는 하나의 컨셉만 신박한 게임이었습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방치형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왜 하필이면 방치형을 했을까 컨셉 나름 좋은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이런 컨셉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국산 게임 중에 배틀렐라라고 불리는 1구금 게임이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어 근데 이쪽은 세로 형태의 카드 게임에 피규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일러스트만 피규어 느낌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네요 오히려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게임은 전체적으로 피규어 뽑기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후에 어 그냥 종료하기 뭐요렇게 반복일 것 같은데 어, 처음은 컨셉이 신기해서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꾸준히 하기에는 조금 어,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던 게임이었네요. 방청이다 보니 또 이쪽이 편하시고 이런 캐릭터 물이 좋으시다면은 좀딱 맞는 게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체험해본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태양 헬리를 한 것뿐인데... 날 열받게 하다니 내리키를 받아라! 자, 집중! 집중! 불스윙 어퇴!